네. A 교 B가 네. 2, 2랑 5면은 K는 네. 10이란 소리인데, 오. 그, 여기에 양의 약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K랑, 네. 아, K가 10이면은 네. 1, 2, 5, 10이 되니까 네. 일단 기억은 맞아요. 오. 근데, 네. 어, 리은을 보면은 a, U, b가 5, 네. 6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 얼핏 그러니까 네. 보면은 30인 것 같은데 30의 네. 약수를 구하면은 1, 네. 2, 2, 뭐 네. 1, 2, 3, 10, 15 이런, 이런 등등도 있거든요. 네. 근데 2가 포함이 되잖아요. 아, 네.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음. 제가 모르겠는 친구는 b일 인데요 네. 집합 A-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K의 값의 합은 28이다. 근데 홀수가 되려면 짝수에다가 홀수 한개 더하면 되니까 5는꼭 네. 들어가야 되는 친구예요. 아 네네. 그래서 다 구해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소 구독자 여러분